오늘 왔다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어실로에 있는 베네꼴로 가고 있습니다 베네꼴로 가는 내비를 치니까 이렇게 저를 산 꼭대기로 안내를 합니다 여기 산 꼭대기는 볼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볼 것이 있네요 풍력발전소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런 풍력발전소를 보는 것은 난생처음입니다 엄청난 크기에 저팔랑개비라 그러죠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력발전소 아얼핏기이한 200m 정도 돼보이는데 하여튼 그림 안재봐서 모르겠습니다 30cm 자로 재보려고 그러면은 한참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재는 거는 포기하고 제가 가야될 매네골 그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 볼게 있는 조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비를 처리 산꼭대기로 안내기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변에 구경을쭉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가도좋습니다 근데 또 내려가서 내내 걸로 가는 길에 또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에덴 벨리 리조톨가 나옵니다. 여기에 왜 왔어? 내비가 지금 잘못된 건가? 나이, 더희 먹었어? 나이 먹었나? 더위 먹었나? 이게. 아, 어쨌거나 여기 오니까 스키장이요. 여름에. 여름이 없으니 스키장이 별볼일 없겠지만, 그래도 막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름에 맞는 영업도 하시고 계시네요. 여기는 바로 베네골로 가기 전에 산의 중턱에 있는 풍력발전소 지나고, 중턱에 있는 에덴밸리리조트입니다 여기가 왜 이게 나오냐? 여기는 영남 알프스의 심장부가 바로 베네꼴이기 때문에 베네꼴로 가기 전에 이런풍력발전지 에덴밸리, 리조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영남 알프스 의심장부라는 바로 이것은 심부산과 해양산, 저쪽에 알프스의 이십 리에 쭉버어 있는 해곡 그곳이 바로 베네꼴입니다. 저기 베네꼴에, 왔습니다, 왔어. 왔다가 배레골 찾았네, 찾았어. 그냥 달려, 달려. 차를 끌고 달려, 달려. 자, 첫 번째 나온 데가 어디냐? 여기에 힐링 캠퍼에 왔습니다, 힐링 캠퍼. 아, 여기 캠퍼 시고 계곡 좋고. 자, 오늘 소개는 여섯 개의 펜션과 그리고 계곡을 동시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딱각이한 3분씩 정도 됩니다. 3분씩 정도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안그러면 다 보시면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길다 그러면 중간에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힐링캠퍼 찬중턱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위에서 올라오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힐링캠퍼 아 우리는 먼저 계곡부터 확인합니다 계곡 계곡이 어떻게 생겼느냐 야, 물 좋네 물 좋아 여기 가뭄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 사실 일주일 전에 제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렸는데 그때는 장마가 오기 전이 비 오기 전인데 이렇게 비가 안에서 꼭대기에서 팔팔팔팔 엄청나게 굴굵 굴고 많이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쭉 내립니다 야 계곡 좋네 산적고 물적고 베네골에 저기 어디 야생배나 따로 가야 되나 아 제가 지금 아직 안 되었는데 여튼죠. 점 아, 일단은 계곡 모습 보겠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좋으니까 계곡 보고 생각이 안 납니다. 계곡을 보겠습니다. 이야, 물 좋습니다. 제가 직접 만져보겠습니다. 물이 얼마나 좋은지도 가봐야죠. 가뭄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치는 데는 또 많이 있지가 않죠. 더입니다더물어 여기 차량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계곡을 안쪽으로 살짝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도더 강세이도 있고, 풀들도 많네요. 그 사이에 계곡물이 이렇게 팔팔팔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려. 아, 그냥 풍동할까 풍둥할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구경하는 사람 없을 때 그냥 들어가버려. 아, 추울 것 같아요. 베네골은 네, 참고로 다른 데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해가습니다 그래서 이베네골은 여름에도 냉기가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춥다기보다는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 또 혹시 가가지고 나중에 따질까봐서 시원합니다. 하여튼, 막 굳이 에어컨 틀려 없어.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은, 베내볼에 그냥 베내놓고 그냥 누워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여름 완전히 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기 싫어. 여기는 양천에 있는 베넷볼. 베내꼴은 세 곳이 있습니다. 양산 베네골또 어디냐? 울산 베네골또 어디? 밀양베네골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쭉베네골 끝까지 쭉 내려가면 은 나중에 세 곳이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계곡에 물을 갖다가 와 이게 가뭄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내린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제 손입니다. 제 손으로 물을 만져봅니다. 그냥 얼었습니다. 얼었어. 거짓말 조금 보탰습니다. 아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은 아마 속기 들어가지도 못할거예요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또 다음주부터 또 잠자보니까 이거 베네꼴에서는 완전히 그냥 수영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네골에 여기 펜션하고 계곡하고 계곡하고 펜션하고 쭉 진행하는데, 야, 벌써 시간이 엄청 흘렀어. 흘렸는데 아직도 베네골 제일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쭉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세계의 베네골이 만나는 지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아,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쭉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베네골에 최상부입니다 최상부 최상부부터 지금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부에 있는 펜션과 그리고 펜션은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니까요 제가 보겠다고 했어니 그래서 한번 쭉 눌러보겠습니다 아 온돌도 되있고 침대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냉장고 큰거 있고요 어, 살림살이 다 있습니다 뭐한달 머무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요 시원한 계곡과 우구진 수풀과 잘 꾸며진 펜션 내부에서 올려름 완전히 그냥 탁 보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여기 머무르는 뭐게 아니라 촬영하러 왔네 다음은 베네텐션과 계곡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텐션 쭉 한번 촬영 들어갑니다 예, 펜션들 있고 어, 저쪽에 뭐 수영장 같은 것이 보입니다 아주 칼라가 다와 보이는거요이펜션하고 계곡하고 여기는 수영장까지 수영장 맞네요 국제 규격 25m. 30cm 자료 함체 해볼까요? 아, 아니죠. 네, 대충 군대 죽으러 보겠습니다 10m는 더게 보이고, 15m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완전히 수영하시는 분들, 여기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데가것 없나? 다른 데갈것 없어. 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텐서들 쳐놨고요. 어, 밑에 계곡은 안 보, 즐었죠 왓다의 기본은 계곡을 확인하는 겁니다. 계곡이 얼마나, 얼마나 좋냐? 요것이 강건이죠. 왔다는. 일단은 수영장 좋아하시는 분, 수영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수영을 하시고 계곡에서는 다시 또 계곡에 시원한 물놀이 하시라고 이렇게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영장, 수영장 보겠습니다. 아 계곡이 굳이 안내려가도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여름 여기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생각을 그냥 한번 읽어본 겁니다 계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계곡 내려가는 길이 어디있냐 한번 찾아보시죠아 계곡 좋네요 어, 수영장도 좋고 계곡도 좋고, 어 여기 완전히 금상첨화야 금상첨화. 금상청아. 이거 다 있어 있는 거다 있어. 여기는 지금 베네꽃베네꽃의베네펜션입니다 메네골. 다음은 베네의 아침 베네꽃의베네의 아침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펜션 계곡 소개. 베네이 아침은 역시 이름에 맞게 주변이 개용하고 시원합니다. 베네이 아침 왔는데 어디부터 가는지 보세요. 계곡부터 확인합니다. 계곡이 얼마나 좋다에 따라서 그 계곡 펜션에 이 밸류가 결정된다. 이것이 왔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곡부터 확인합니다. 계곡 들어갑니다. 우 바위 바위 바위의 비력 오. 그리고 용서는 아니지만은 물이 고여 있어 이 가뭄에 아 장마 오기 전에 제가 달렸었는데 물이 팔팔팔팔 엄청납니다 이 보통 물이 적을 때는 졸졸졸졸 그러는데 팔팔팔팔입니다 여기는 어 아, 시원하게 그늘도 있어 양옆으로 나무가 아, 그냥 우거졌네요 우거졌어. 저긴 계곡을 다내 혼자 서도 되겠어 아직은 시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때 촬영하기가 좋으니까 그때 간거죠 <웃음> 야 계곡물 정말 좋습니다 이런 데서 올여름 확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날짜가 안맞는데 나는 날짜가 안맞그 근데 여러분 날짜 맞는 날짜가 맞으시면 여기 딱예가셔가지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는 거 정말 좋겠습니다 계곡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다 길어야 그런데 이상 길어진 거지만은, 아, 눈으로는 안 보이죠? 계곡이 굽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보세요. 이 말이 뭐가 필요해, 여기 <웃음> 여기 지금, 베네의 아침, 계곡과 텐션을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네골에 와 있습니다. 베네골은 아시다시피, 이 고지대의 위치에 일조량이 다른 데보다 2시간 정도 짧습니다 주변에는 이 지악산 1119m 가지산 1240m 신불산 1159m 천성산 920m 천태산 630m 내봉산 755m 천성산 920m 종동이 수많은 산들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어디다? 베네골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네야 아침을 보고 달려달려 자동차로 달립니다. 어디로? 다음 코스로 달립니다. 다음 코스가 어디냐? 아, 여기는 어마어마한 솔밭입니다. 솔밭. 이름 자체도 솔밭 펜션. 아, 솔밭 펜션 캠핑장. 펜트장 영상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완전히 미니 자연 휴양림입니다. 자연 휴양림. 아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웬만한 자연 휴양림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소나무 보세요. 저다 소나무 큰거다 소나무인데요. 최소한 100년은 되어 보입니다. 1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저 소나물들이 있는 자연 휴양림의 펜션장입니다. 여기 개인 소유입니다 그냥 펜션 하나에 계곡 하나에 펜, 이렇게 휴양림까지저 밑에 다 팽상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저기 캠핑 야영 할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 여러분들 많이 필요가 없어 몇개열개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 이렇게 긴 골짜기에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초기할 것도 없어 오른쪽에 보자 계곡 쪽에 쭉 보시면 은 저기에 평상 저기 야영 캠핑할 수 있는 바베큐도 해 드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네요 땅뼈이 떨어지지 않도록 텐트 다 쳐놔 있고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길 따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계곡 확인해야죠 아 계곡 좋습니다 근데 요금 큰 바위는 없고요 작은 사각 같은 바위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갈 골이라 고 해야 되겠네요. 아, 물도 막습니다. 아, 기네요, 좀. 아, 중간에 뚝을 만들어서 물을 고이게 해놨습니다. 요 밑으로 한번 볼까요? 아, 밑으로는 바위절입니다. 바위에 물 있고, 물 있고, 바위 있고, 아, 숲에서 놓으시고, 계곡에서 물장구 치시고, 여름 완전히 가버리네 이것들 때문에. 내 베네꼴 때문에 여름이 필요가 없어. 베네골이 여름을 이렇게 이겨버렸어. 이겨버렸어. 내 네, 완성입니다. 완성. 야, 이렇게 여름과 싸워서 이기는 골짜기가 있다. 어디냐? 베네꼴입니다. 아, 이거 완전히 휴양림까지 갖춰버렸어. 난천번에휴양림 있는 펜션 계곡은 천번에 야, 여기 정말 좋네요. 여기 몇 꼰대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솔밭 펜션, 세곡은 네번째죠 전부 다 좋네 전부 다 좋아 다이야하고 버려요? 아하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반장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안에, 펜션 내에 있는 송님입니다 한마디로 휴양님 산책을 해도 되겠습니다 종일 산책을만 해도 그냥 시간 다 가겠네요 산책하러 온건 아닌데 휴가 온 건데 이렇게 휴, 휴양림이 그리고 큰 바이들이 또 옆에 있고요 그리고 팽상이 놓여 있고 또 바베큐도 해드릴수 있도록 저렇게 자리도 깔아놔고 놓아 정말 좋습니다 여기 굳이 자연 휴양림 어디 다른데 갈 필요가 없어 여기가 다 휴양림이야 휴양림 아 이런 데도 있네 이런 데도 있어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처마왕도 이렇게 감탄입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솔박펜션솔박펜션입니다요 솔바텐션? 텐트장 뭐전다 세요한다 다세 있어요. 내내 꼴은 이렇게 한국은 영남 알패스 신장부에 있죠. 완전히 알패스 서쪽2 0리에 죽고 치는 됐고 다음은 사계절 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펜션 계곡 다섯 아, 번째 소개 이쪽은 근접 펜의 이쪽이 아니고 근저펜 산에서 내려왔습니 계곡의 왼쪽에 내려올 때 방향입니다. 아, 근접 펜온온거요 와서 볼 겁니다. 사계절 산장이라고지만 펜션입니다. 펜션하고 계곡, 계곡하고 펜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 펜션 하나가 쭉이 계곡을 보면 앞에 있는 계곡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계곡 확인하겠습니다 펜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장한테 계곡부터 확인한다고 말씀드리고 계곡에 내려가 고합니다아 물을 구하놨어 좋아 좋아 엄청나게 큰 바위 그리고, 물고아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하나, 펜션에서 다 씁니다. 아, 여기 물고워놨죠 물놀이 하라고. 여기 또 있어요. 아, 물도 아주 막 깨끗합니다. 그냥, 물고인 데가 그냥 거울이네, 거울. 어, 위에, 안 보이는데, 위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하하하하. <웃음> 제 얼굴도 다 보였는데, 여기 카메라에 안 졌습니다. 왜? 흉, 흉하기 때문에. 안 샀죠. 아, 엄청나게 덥네요. 여기 대고, 여기가 베네골입니다. 아, 그냥 베내놓고,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시원한 곳입니다. 계절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면은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한 가을이 딱 맞네. 가을 여기는, 선풍기 틀렸고 에어컨 틀렸고 그냥 골짜기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은다 되는 곳입니다 그냥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 자동입니다 자동 아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는 대내골의 다섯번째 펜션 사계절산장 계곡을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아, 물이 너무 좋아서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팔팔팔팔입니다. 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산장 보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으로 하나 보시고 나서 전체적인 설명드리고 오늘 베네골을 음. 끝내려고 합니다. 아,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해도 베네골에 이 펜션 계곡을 다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주소까지 다 이어놨네. <웃음> 친절하네. 아예 네. 아 너무 시원하죠? 보시기만 하셔도 시원할 겁니다. 안 가보신 분한 번쯤 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 너무 시원하죠? 보시기만 하셔도 시원할 겁니다. 안 가보신 분한 번쯤 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렇게 베네골의 사계절 산장 펜션 계곡까지 보시고. 다음 코스로 이동 하겠습니다 차로 달려 달려 달려 쭉 갑니다 가서 어디로 간다 마지막 맨 마지막입니다 이게가 끝입니다 끝. 이제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포시즌 펜션으로 왔습니다 메네코의 포시즌 아 여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예 조금 물이 좀많질 않네요 물이 많질않아요아물 없는데 많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아 그리고 내부는 멀리 삼 찍어 보겠습니다 안에 아, 네, 굳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포시즌 텐션 계곡입니다 아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조금 정돈이 아, 큰 바위들만 있어요 아, 물은 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쪽은 또 물이 조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도로에 해서 내려가면은 바로 저 밑에 사거리가 나옵니다. 아, 이런 길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베네꼬레 펜션 객여 6군데를 쭉 봤습니다. 여기 이제 사거리로 이미 내려와가지고 밀량과 울산 그리고 양산이 한꺼번에 만나서 강을 이루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쪽에도 가면은 이런 펜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미 사거리까지 내려온는데있어요 단장천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는 이미 밀양댐이저 위에서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까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미 베네골 양산 베네골을 벗어난 곳입니다. 다리가 있죠? 큰 강입니다. 여기는 단장천이라고 큰 강. 우리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왜? 저무 위에 밀양댐에서 물을 아마 가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까지는 하기를 못했습니다. 도로에서 제가 이 주변을 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리 돼있죠? 단장천이라고 돼있죠? 예. 네. 뭐 물고기 좀 많이 있나 봅니다. 예, 네, 물이 졸졸졸졸, 잘잘잘잘 걸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지금 베네콜에 이어서, 이제 밀양 베네콜로 가시려고 그면또 다른 길로 가셔야 되고, 울산 베네콜 가시려고 래도 다른 길로 또 가셔야 됩니 여러분은 여태까지 양산 베네골을보신거예요 그쪽에 있는 펜션과 계곡을 오늘 쭉 긁어봤습니다. 장시간 동안 베네골 있는거 양산 베네골 완전히 훔쳤습니다. 한 정상에서부터 중턱에 있는 에덴밸리 리조타 그리고 베네골의 펜션 계곡까지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왔다는 이렇게 계곡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끝까지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끝.